연말을 통해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요. V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하에게 메이크업을 선물하게 됐습니다. 뭐 저는 메이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 이거는 뭐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본다고 하니까 제가 전혀 관여를 안 했고요.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딱 준비하는 데 오늘 뭐 코스프레도 한다 그러고. 오늘 뭐 술도 먹는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음... Okay. 아... 아... 자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께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웃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아 이뻐라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아오자이. 어, 보통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입는 어, 전형적인 아오자이고요. 지금 요거는 되게 올드한 아오자이라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많이 입었던 그런 아오자이라고 합니다. 헉토? 음. <목소리> 아, 아오자이 있고? 네. 헉토? và Facebook, internet là chữ nói nhiều nhiều nhiều và 엔리, tất cả mọi người. 아, 되요. 네. 음, 음, 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거나 막 술을 마시면서 다니거나 이건 진짜 되게, 되게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오자이를 입고 한부로 걸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 엄연히 베트남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도리 있게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Bà, người người Hàn Quốc ừ. là l à Hàn Hàn Quốc là như vậy là làm sao em không biết ba dạy bà... bà... bà... em đi à anh ạ nè con trai con trai như n h ư n g mà con gái ờ ý c n g ư i em c n g ở đây, chị g đ chị g c h á i h ị gái, h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 맞아 맞아.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잘한다. <목소리> 서로 문화를 교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신중한 일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도 또 존중해 줄줄 알아 알아야 합니다. 베트남말로 쪽 쪽멍. 아, 아, 쭝멍 50. 어, 쭝멍 50. Happy New y 아, 아, 한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JOY 아, 너 아. 아. 여태까지 했잖아 오빠머리 <웃음> 음.. 우리 이제 그럼 배고프지? 치, 떡볶이 치킨 치킨 헤헤 감사합니다 떡볶이 사우나에 만들어 줄게 내가 네 사실 제가 계획한 건 아니에요 오늘 계획한 거는 타와 비가 오늘 알아서 하겠다고 아 그래 너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새해 인사를 드리는 콘텐츠를 기획을 했고 또 오늘 기대되는 코스프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아, 일단 할은 굉장히 짧아요 옷이 어, 먹어 먹어 신발 안녕 안녕 아빠 많아? 응 많이 더어도 많이 먹어 안녕 <웃음> 왜날 쳐다보냐 왜 여러분, 저희 지금 화장하는 게저시간시린걸예요예요 u p Company. m 메 k e u p Makeup. Patty. Makeup. Patty. Company. Company. Patty. c o a n y t p m h h i i h h i i i i i h i i i i h h 여기가 어디냐면 어더에이 펑고안 안오어더이아 맞다 어 하는 봤어요 하는 제 방을 봤어요 가끔씩 제 방에서 샤워를 해요 가끔씩 샤워를 한번 여기서 하는데 비는 비는 여기 처음 와 봤습니다 제 방은 늘 이렇게 깨끗합니다 청소해 놓은 게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깨끗해요 오빠 라이맵이 응? 상읍 감사합니다 음 그래 그래 오빠 엄마는 잘했어 응 감사합니다 좀 더요? 왜요? 좀 더요? 파이 더요? 안예요 일단 배고프기 때문에 많이 매겨놓고 조금 이따가 괴롭히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수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랬고요 그냥 예언, 오늘 게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놀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좀 질문이 야하나 뭐가 예? 엄안녕오요 엄마 안녕오빠요 엄마 오빠안녕오요오빠요 엄마 안녕히 오세안오안요 엄마 안녕히 오빠마안오안오세오세오세오세오요오세오오오오오요 em có xem internet n a m 일단 먹어. 일단 맛있게 먹고 맥주 먹을 때 다시 한번 방송하자. 벌써 다 먹었어? nghe c h a thấy h a 하이튼 진짜 장난 진짜 좋아요 진짜. 나 여기 있었는데나 여기 있었다고니 뭐, 곰들, 놀아, 넌? 놀아, 넌? 놀아, 놀아, 놀아, 놀아, 놀아, 놀아, 놀아, 놀아, 놀아, 놀아, 놀아, 놀아, 놀아, 놀아, 놀아, 놀아, 놀아, 놀아, 놀아, 놀아, 아안아놀 안쌤 안 도통? 그래? 네. 아 오케이 알았어 나, 나 갈게 밥 먹다 말고 우리 하와 비가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제가 눈을 어디다 떠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어, 일단 우리 비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출동! 와 빠밤 깨나이 땜나지? 수음뜸 수음, 수음. 수음. 수음. 쌈, 깨네 베트남. 깨네 중국. 아, 깨네 중국어네 오늘 화장이 잘 먹었어요. <웃음> 깨아깜짝 <깨침에다. 웃음> <웃음> 음 감사합니다. 감깜합니다 요... 요기가 나여 이거. 깨네이크 컴. 컴 오빠. 컴룩 오빠. 컴플가네 컴플렉스. 컴네아 요걸 다풀 <웃음> 아, 가 있어요 이쪽까지 책더풀지 아깝다. 다음은 응? 다음은 한데. 하? 오빠, 제신 없어요. 아난 좋은데 왜? 아니, 뭐 아, 고 그래요. 제가 입으라고 한거 아닙니다. 아, 끝내 준다. 오늘 뭐야 이거? 야. 남심 저격인데요 오늘. 오이나고